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전전 시간에 그 빅텐트 그 다음에 그전 시간에 그 스몰 텐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굉장한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빅텐트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호응도가 예를 들어서 1000이라면 스몰 텐트는 한700 정도가 한 70%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사실 더 중요한 건이게 스몰 텐트 인데 더 중요한 거는 더 디테일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건데 왜 70% 정도 밖에 그렇게 안되냐 그니까약 30% 가 그러면 어디로 조회수도 떨어지고 그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30%는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 예를 들어서 1 0 0명 중에 어 이거 어 이게 빅텐트를 1 0 0명이 봤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스몰 텐트는 약 700분 정도가 보신 거거든요 그럼 300분은 그러면 왜 안보느냐 왜 빅텐트는 조금만 하면은 아 그건 뭐에프터 미팅 어차피 잡아놓은 곡인데 아 진짜 맞는 얘기지 왜 내가 여태껏 몇년 동안 그랬지 그래서 조금 에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해 보시겠죠 거기서 하기가 좀멋쩌 보면은 뭐뭐 뭐, 들어가는 차 안에서 하시든 뭐, 아니면 어디서 하겠든 그건 할만하니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스몰텐트라니까 이게 혼자서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저는 뭐 100% 그렇게 확인이 되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 이게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건 게이 진짜 팀워크로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애프터 미팅도 팀워크로 같이 하는 거지만 그건 그것만 어차피 거기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몰려가서 나온 다음에 하는 거니까 는 그냥 고는 한 30분, 20분 정도만 딱 하면 되는 거니까 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다보는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준비가 안 되고 그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은 빅텐트와 스몰텐트와의 그 유기성 관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계를 갖다 얘기하자고 여태껏 빅텐트하고 그 스몰텐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둘 간에 어떤 호환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돼야지만 이 시스템이 완결체로서 제대로 가느냐 그 직급 도전 쪽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게 주로 이 얘기만 합니다 자기네 그 스몰 텐트 센터에서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는 다 직급 도전에서 왕창 질러서 가자 그그얘긴데 지금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그걸 어떻게 쉬쉬거리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으니까 얘기는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비탄트입니다 그야말로 결론 지어서 요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이거는 이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복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어디나 이렇게 빅텐트를 쳐놓으면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큰 텐트 안에 들어와서 굿모닝 나태그나 석세스 얘기가 다 듣게 돼요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하고 원데이가 가장 그 빅텐트 중에서도 가장 코어하죠 한 달에 한번 하는 거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가 이게 코어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 스몰텐트에서 얘기하는 빅오 M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러 군데서 에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 그러니까는 조금 거기에 이제 승급식도 하고 그걸 이제 밤에서는 랠리라고 하는데 랠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찬스 미팅도 있고 성공자들이 나와서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하는 그런 그거로도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주로 여기 또 원데이에서는 주로 빅 마케팅 플랜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도 여기있는 이건 스몰 마케팅이고 스몰 마케팅 세세마 정도를 얘기 세세마나 고뭐 세일즈마스터까지 가는 거가 가장 큰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요걸 풀어 주는 거고 여기는 전반적인 걸 갖다가 터치를 하는 거라는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미팅이든 끝난 다음에 애프터미팅 인사만 하고 1분 스피치 요거를 빼놔가지고 10점 그냥 10점밖에 못 받은 건데 요거만 하면 100점이 되는거예요 요거하고 자 1분 스피치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 사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여기서 생긴 꿈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그거 딱마치고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근데 오늘 미팅 그 섹세스 세미나에서 요번에 느낀 반응 아 저는 뭐 어쩌고 저쩌 축하, 합니다 그리고 소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는 1분 스피치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한, 한숨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는게 아니고 요거 요거 완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그 미팅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자가 인사말도 사회자가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유도를 누가 하냐면 은자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예, 새로 오신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냥 스스로 뭐, 뭐 느낀 소감 정도 얘기하시고 나 어디서는 누굽니다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이름은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그냥 간단히 소감 얘기해 주시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그저 스폰서께서 또 하시게 좀 그러신 분 같으면 스폰서께서 좀 이렇게 예 소개해 주고 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뉴페이스 소개 시간을 갖다가 사회자가 재치있게 딱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 인사라도 하고 예서 어디서 하는 누구입니다 그냥 아이 오늘 좋았어요 그냥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거의 초보자 들어와서 그렇게 뭐 안에 뚜껑 날라가는 사람 있죠 뚜껑 날라가는 사람 중에 또 이런거 그냥 뭐 얘기 안하면 또 섭섭한 사람이 기중에 그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또다 장황설로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커트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커트 하지 말고 그냥 사회 들어서 마무리 짓고난 다음에 끝나서 다음 미팅 소개 다음 미팅으로의 초대 내가 다가 하지 않으면 그 사회자는 여태껏 사해놓고 빵점 마이너스, 벌점까지 매겨줘야 된다.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스폰서의 경우에는 직무 6위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웬만큼 하실 것 같으니까는 지금 많은 경청을 하시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그렇다고 치자고요. 요, 요거는 요거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제가 이제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있으면은 이쪽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 애프터미팅 까지 끝난 분들이 여기서 들어왔던 분들이 애프터미팅 까지 끝나고 나서 다음 미팅으로 소개를 해갖고 들어오는 데가 바로 스몰 텐트입니다 스몰 텐트에 들어와서 거기에서는 기존에, 직원, 그, 기존에 우리끼리 하는 사람들끼리 절크삼덕이 자격팀후보 이라고 하는 10개명대로 지금 어, 이거를 돌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분이 그냥 같이 이렇게 온 것뿐입니다 형태학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왔는데 이분이 지금 조금 날라갔거나 아니면 뭐뭐 애프터미팅 때도 그랬고 아니면 무슨 본미팅 때에도 서막 궁금한게 많아 그리고 그분들의 궁금한거는 제 1번째가 뭐냐면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거예요 다 그래서 두번째 여기 미팅까지 다음 미팅으로 초대까지 온 사람은 100이면 100 그 속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뭐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데 나도 한번 드러나 보자. 어떤 분들은 아주 승지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빨리 되는 거야. 뭐, 뭐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급도전한테잘 걸리겠죠. 그러신 분들은. 근데 그런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다 어떻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승지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절크 삼덕이 자교팀 푸복대로 요거, 요고 요거를 하고 요거를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OM이 뭐니? OM이 뭐의 약장이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설명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여기서 빅 OM이 있었죠. 여긴 큰 것들을 이렇게 크게, 크게 다뤄나가는 거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하 없는 누가 나가도 여기서 디테일하게 저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고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사람 여기 새로운 두, 들어오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서 큰 거기서 큰 미팅에서 질문을 할수 있어 뭐가 있어 답답해 죽겠어 속으로 어떻게 한 거라니까 그리고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거를 자세하게 풀어주는게 기초사업설명 om 입니다 오픈미팅 감출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건 저는 아 지금 현재는 세일즈 마스터인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거 누가 되든 간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 그래도 센터에 그래도 귀중해서이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까요 그 옛날에 그저 공무원 출신 그 비전센터 옛날에 그 저기 있어요. 그분말 조곤조곤하게 조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그분 공무원 출신 소속계의 틀림국장님을 갖다가 여기로 모셔가고 저기로 모셔가고 그렇게 애터미에서 이거 사업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사업자들은 최소한 최소한 못해도 그냥 아주 제가 넉넉히 봐드릴게요. 아메이 때는 3%, 6% 우리로 보면 그냥 막 나와서 그냥 막한 30만 pb 가까스로 한 사람 1t 원타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좌우로 그냥 뭐 해갖고 6만원 받는 사람은 1t 원타임그 다음에 투타임 12만원 받는 사람은 투타임 그 정도만 되도 큐서부터도 기초적인 사업 설명대로 다 합니다 자기 는나름대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봐주고 봐줘도 봐주고 봐줘도 최소한 반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판 정도 반판에 육박했거나 반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업 설명을 못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그게 아니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 거를 갖다 무뭐 잘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궁금한 거를 갖다가 풀어주는 정도로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안 되면 저번에 그요책 보여준 대로 그냥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있는 대로 언제랑 영에서 시작해서 요즘은 또원자 그 언제랑 영 얘기 잘안 하시더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옛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남자 사업자들은 거의 시작을 갖다가 이거에서 원재력 연구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렇게 읊어주고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Q&A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30만 p 비가 어쩌고 저쩌고 만져갖고 뭐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고 이제 막 물어봐요 그러면 돈이 얼마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여기, 마케팅 플랜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 들어가서 큐부터 먼저 달성을 하시고, 큐부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세일즈 마스터가 보입니다. 아니, 반판이 보이고, 반판을 가다 보면 안에 세일즈 마스터가 보입니다. 그 베이스대로 그래서 좌우에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가시는 분도 있고 뭐사당안에 그런 본인들의 완급조절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임페리얼까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중간중간에 방법론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건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이 미팅을 갖다가 이거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똑같은 이유가 들어옵니다. 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똑같이 이거를 듣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여기로 보면은 이 절크삼덕이 4교팀 푸복은 어, 여기 기성에 있는 팀원들이 기성에 있는 분들이 룰을 숙지하고 하는 거지 이거를 강조할 이유도 없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렇게 젖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처음엔 여기도 친절해 여기 그냥 친절 아주 간을 내줄 듯이 친절해요 아주 싹싹하게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이상 겨월 지나면서부터 슬슬 말이 조금 좀예 이상하게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가끔 들리고 비비불불 뭐 비비불 뭐 시시하하 이렇게 돼가지고 아침 조회하는데 너무 분위기도 딱딱하고 공산주의 같고 그다음에 마케팅 플랜만 줄쳐나는데 맨날 그 상위 직급 돼가지고 억을 받네 뭐를 받네 뭐 이런 얘기들만 디디따갖고 하꾸만. 딜딱 키워주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 사람이 태어나, 아, 이게 뭐, 애기가 태어나서 그냥 걸음걸이 그냥 가까스로 띠뚱띠뚱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사람한테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 뛰어다니는 그런 그뭐 아주 올림픽 선수 같은 사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분한테는 큐 처음에 퀄리피케이션, 30만 pb 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다 고렇게 해서 차근차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수와 영위도 되고 이렇게 돼서 또 순리적으로 그 배가의 원리에서 그렇게 해서 둘둘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큰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갖다가 차근차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사람들 납득 가능하잖아요 왜? 배가의 원리는 원리기 때문에 이건 또 법칙하고 얘기가 틀린 겁니다 법칙은 사물의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서 그렇게 그렇게 가니까 그, 그렇게 그거대로 가, 어, 어, 다 보니까 결국엔 다 그렇게 되더라. 근데 그렇게 가게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원리, 원리를 갖다가 가르쳐, 배가의 원리라든가 수기의 원천 같은 거를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 어, 말 되네. 아, 그래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아, 광고비가 없이, 그 다음에 광고비도 없고 수익을, 어, 유통을 거치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아나 같은 사람이 직접 전달해서 회사에서 직, 그, 그냥 택배라서 이렇게 그냥 가다 보니까 그런 비용 줄여 가지고 품질은 가격은 똑같은데 품질은 더 좋게 나오는 게 이해가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를 가야지 그 사람들 은 누구한테 가서 이해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네트워크 남들은 뭐 그게 다단계니, 어쩌고저쩌고, 뭐, 새끼 치는 거냐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은, 나 하나 손더라는거보다딴 사람들이 같이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이 입소문을 내면, 그만큼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배가의 원리, 그렇지. 일이 이가 되는건렵지만아그 쉽지만, 이가 넷이 되고, 어? 그렇지. 그러면 그냥, 그게 나중에 한 달만 지나면 그냥 수을셀 수도 없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러니까이 해서 1억 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치를 가르쳐 줘 원리를 가르쳐 줘요두가지예요 수익의 원천하고 배가의 원리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아침에 와서 딱딱하게 무슨 뭐 pb 운운을 쌓고 뭐찍고서 졌고 이런 미팅으로 그러고 자꾸만 사람을 갖다가 비비블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다 보면 여기서는 그 새로운 한 사람이 나와서 중간에 온 편일수록 빨리 도망갑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나 있어 저같은 사람들이 웃기고 앉아있네 그러고 아이고 진짜 이러니까 다른계 소리를 듣지 인간들아 아유 정말 무식해도 진짜 무식하구나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인간들이 나와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됐시다 그러고 그냥 가죠 그다음에 또좀 조금, 정도 아는 사람들 그냥 거치거치 거치 물어보다가 뭐 이래.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뭐여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러고 가고. 그럼 결국에는 그중에서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에서 빨리는 가고 싶고, 카드에 한도는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그거를 얘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택. 당한, 사람, 그 간택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주자가 돼서 갑니다. 그래갖고 국장, 국장되면 5천만원, 본부장되면 어, 1억의 빚을 진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건 어, 어디나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왜 저기 1억 받는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이 1억 지, 진짜 받을까요? 왜냐면은 두 줄이지만 아무리 대실적은쫙 나온다고 그러더라도 대실적도 쉬어갑니다. 소실적은 쉬어가, 많이 쉬어가죠. 6개월에 한 번, 뭐 7개월에 한뭐 회사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제는, 그, 저기, 앞으로는 1년, 2년 쉬어갈걸요, 아마? 그러니까는 1억이, 상한선 1억이 나온, 다고요 밑에서 안 나오는데 위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줄줄이 서다 밑에서 여기저기 서시작에서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사람도 안, 못 받게 돼요. 당연히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신, 신현은, 그리고 이 간택이 안된 사람들은 왕따가 되고. 그나마도 참견 안 하고, 뭐, 저기, 그, 저기, 부업자니, 아 뭐, 이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나마라도. 이런, 그냥, 뭐, 투명인가. 저거 있으나 한, 있으나만 아닌가, 뭐. 이렇게 취급을 받고, 이 문화가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 복제, 물, 건강 같죠. 이런 식으로 복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비비불이나 이런 시시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공산주의 사회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북한부터 30배를 살아요. 해방, 그 저기 유교동란나 고막그럴때만 하더라도 저기 북한이 우리보다 10배를 더았어요 근데 지금 30배를 못 삽니다 그게 왜냐면 수동적인 인간들을 만들어 놨거든 이렇게 되면 수동적인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복제가 되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된다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만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냥 집단으로 수동적이야 그래서 지금 가만히 하는 시늉만 하고 세미나만 열심히 사람들 모시고 가는 그 신인 만하고나한 번도 안빠서는실체적으로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장 켜가지고 파트너도 피비가 왜이 모양이 떡소리면 이 자기는 안 하면. 이러면 여기서 줄 서는 식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 두번 세번 듣게 하고 그것도 사람 다가 요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사람 얘기도 저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 사람 얘길 때는 좀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나, 성, 아 남자고 그러니까 나, 내가 내가 듣기에는 같은 입장이라서 확 들어오네 그 세번째 들으신 문은또 나름대로 그 아, 특수 상황에서 그렇게 또 전개를 해나갈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각 사람들의 그 오해문 갖다몇번 듣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아, 그러면은, 세생마에서 처음서부터 큐를 하십시오. 목표 없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다 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아, 이제 그 정도는 알았는데, 근데 시스템이 있다는데, 시스템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 미팅에, 이제 아, 이 정도만 준비가 되신 분이고, 다 알면은, 요게 보통 요거, 빠른 사람은 1개월, 요거 왔다 갔다 들으면서,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초 3개월 때 이게 거의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미팅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미팅 센터 미팅에 들어와서 오픈 멘트 주제강의 하고 1분 스피치하고 액션 5가 여기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돌아가다 보면은 그 저기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사업설명도 이런 책 가지고 AB가 돼서 서로 연습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롤프레이도 하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을 꾸준히 몇 개를 하다 보면은 이 새로운 한 사람이 여기서 급한 거는 다 어어 어, 그렇게 아 알았어 이제. 아 세부적으로 여긴 큰 미팅이기 때문에 그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느낌만 알수 있는 거예요. 느낌. 아 이게 뭐 대, 되는 사업인가 봐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빅비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는 건 되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이건 뭐야? 그랬더니 우리끼리 이거 이거 어, 나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서 같이 해서 내 파트너 두명두 두 명이 복제가 돼야지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다가 2년 하다가 고만둬 버리면 또한 사람 만든다고 세워라 내어라 또 어떻게 이쪽이 또 없어지네 그것 지금 10년째 그러시는 분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는 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요 이 상황에서는 복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수동적인 사람이니까 했는데 아이 1년 6개 해봤더니 뭐 아무것도 되는거 없네 그러고 한번 가라고 해서 한번 갔더니 제거만 그어져고 아우 그냥 쪽팔려 그러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무슨 복제가 일어납니까 그하수인들간택받아갖고 끝까지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어 자기가 드림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해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만 있으니 여기서 될게 될 없죠 이쪽 이쪽 비비을 이쪽 문화에서는 근데 여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저 아 지금 생각난건데 그 천스티비라고 있는데 그분이 제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어 저한테 많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쩌면은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50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40대 완전 후반, 여 8인가 9인가, 그러시,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역시 젊은 사람들은 틀리죠? 그, 아직 잠자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지, 제가 아무래도 좀 연식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 컴퓨터를 못하니까, 뭐, 그런그림 이렇게 컴퓨터로 그린다는 건 아주 불가능하죠, 거의.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서클 미팅을 왜 해야 할까 하는나그 정도, 야, 진짜 잘해도 역시, 아, 청춘어람이라고 저, 제 시스템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러기를 이렇게 하니까 더 쉽게, 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픽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역시 40대가 이거를 갖다 바톤을 이어서 해나가야지 터미의 미래도 밝고, 좋다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거기서 그전 시간에 얘기했던 세모 네모 그거를 잘 몰랐어요 요번에 이거 서클미팅 왜 세모네모 대충 이해는 갔는데 그렇게 자세히 듣지 못했으니까 하는데 요번에 천스티비 서클미팅 왜 해야할까 그, 그거를 그 들어가서 이게 동그란 원에 탁자에 앉아있는 그거를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아인제 확실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제가 얘기하는 여태까지가 제 얘기했던 말은 뭐냐면은 그한 사람이 나가서 강의식으로 끌어가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 식으로 토론식으로 하는 거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혼자 나가서 이렇게 그냥 세모형으로 한 사람 나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하는 거니까 세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서클 이렇게 해서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그래. 어, 어쩌면 저렇게 여러분들 같이 잘이게 시스템을 지금 막 접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늦게나마라도 막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영상적으로도 시청각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우리 스몰 텐트. 스몰 텐트에서는, 그러니까 센터죠. 센터에서는 세모형으로 하는 거는 요 기초사업 설명하고 세세마 플랜 요두 가지만 세모형으로 합니다. 세모, 세모 미팅이에요. 한 사람이 나가서 저의 경우 한 10명을 앉혀놓고 얘기하든 몇십 명을 앉혀놓고 얘기하든 뭐 몇백 명을 앉혀놓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어저 제품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회사는 제가 보는 회사는 어쩌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갖다가 여기 쓰여있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런니까 이게 완전 정형화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기 쉽죠. 그 뭐, 어떤 사람은 이걸 6 개로 늘려서 하고 뭐, 하다 뭐 왔다 갔다 힘든데, 우리나, 어디나, 아미나, 어디나, 정부, 전 세계 어디나, 이네 가지로 이렇게 해서 비전까지 결정을 딱 때려주고 끝나거든요. 아니, 연습해야 돼요. 잘 하시는 원래부터 이런 것좀 했던 분들은 그냥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안 해봤던, 평생 이런 거안 해보신 분들은 피나게 연습하셔야 돼요. 투박하게나마 해야 돼. 요 요 세모에서 하는데, 요게 그, 천스티비, 천, 천, 천 대재사님이 얘기하는 요게 서클 미팅입니다. 이걸전 네모라고, 이렇게 네모형으로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서클 미팅입니다. 이게 동그랗게, 가급적이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서서. 이건 수평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자라고 서서 하고, 누구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앉으려면 다 앉고, 쓸려면 다서 있어야 돼요. 수평사업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처음부터 했냐 했더니, 이 사업은 누가 누구를 통제하거나 누구를 지시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스폰서라고아 봉급이라도 얼마 준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눈높이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일어서서 할때 같이 다 일어나서 하고 또그 다음에 앉아서 할땐다 같이 앉아서 우리는 똑같은 수평사업자라는 걸 갖다가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영사업자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24살짜리한테도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주 26년 전에는 굉장히 그게 아주 힘들더라고 그게 제가 그때도 나이가 제일 많았었어요 만1살이 했는데 그때 막2물몇살짜리 무지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사장님 사장님 하려니까 아주 그냥 참 안되더라고 근데 한몇 개월 지나서 그게 지금 이때가 되니까 이제는 사장님 그 24살 지금 막 그냥 처음 본 우리 스쿨에 들어온 처음 본 사장님한테도 저기 무슨 사장님 무슨 사장님 그렇고 하는게 저는 너무나도 익숙하거든요 안그러면 오히려 이상해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냐 수병사업자라는 의미 다용사업자면서 호칭조차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세모 미팅 요 작은 세모 미팅을 몇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서클미팅에 이제 2분이 들어왔어요 2분이 들어왔는데 2분을 갖다가 이분이 새로 오는 사람이 여기를 거쳐서 다음 미팅으로 소개해 갖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 몇번 들어오다가 여기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계속 앉아있네 계속 미팅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미팅에 참여를 하다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제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제를 누가 시켜줘요? 이 사회자가 시켜줘요? 저같은 사람이? 선스 t v 선재사장님 같은 분들이 복제를 시켜줘요? 스폰서가 시켜준다고요? 누가 그래요? 택돋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의 사람은 어떻게 복제했습니까 내가 내 유전자랑 거의 비슷한 내 아들도 내가 복제를 못 시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절크삼덕이자교팀푸복이 복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입각해서 스피치를 갖다 꾸준히 여기서 요서클미팅에서 계속 하다 보면 가랑비에 어쩌듯이 졌다 졌다 졌다 하는, 아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이거 아우 이게 기브앤테이크걸린데 기본이크에그서 이게 안 돼. 오, 절대 긍정의 원칙에서 어긋났구나. 자기가 이제 한 2, 3개월 지나다 보면 얘기해놓고도 아차 싶은 생각들이 해요.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이 룰을 숙지하고 하게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선수가 그 룰을 오프사이드니 그걸 알고 이제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 그냥 개떼처럼 몰려갖고 그냥 막 럭비하듯이 몰고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뭐 백골을 놓도 빵, 빵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숙제를 해서 하면서부터 이제 선수당 선수 복제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 이렇게 해서 형성된 분들은 절대로 도망가라고, 무너지나고든 무너지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를 여기 오해인가 여기서 풀어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씩 배워야 돼. 이거를 해야 돼요. 또 하다 보면, 서너 명이 있게 있다 보면 기중 또 뭐, 뭐 앞에 뭐라고 또그 기중 잘하는 분이 있게 돼요. 그러면 또 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깨끗거 웃기도 하고. 그래서 날것이 주는 생생함도 이렇게 늦게 가면서 하면서 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없어요. 어느 단계, 저기 방문 판매, 그 진짜 다, 네트워크도 아닌 방문 판매 조직도 이건 다 합니다. 근데 유독 애터이만 하네요. 왜 그러냐? 얘네들 때문에. 비비을이인간들 때문에 이게 그냥 말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런거 자체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하시는거예요 도대체 사업자라는 분들이 도대체 맨날 미팅을 나가는데 뭘 하고 계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시청률이 100,000인데 100, 요거는 700밖에 안나오는 이유가 이거는 어떻게 저래도 하겠는데 이거 하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안했던거니까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뜻하신 바 그래서 제가 스쿨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급이 이제 막 본부장도 들어오고요, 총장도 들어옵니다. 어저마이크로한테 그러니까 깝깝한데뭐 지금 내가 총장, 문희 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문희 본부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들어옵니다. 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직급이 아직 팀장이거나 국장 정도에 발에 걸리는 게 국장 아닙니까? 문희들, 뭐다 문희 팀장들, 문희 국장들 발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걸린 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니야 지금 뭐 총장도 들어가서 본부장도 들어오신다는데 아이고 그래 해보자 망설이지 마시고 놓고 하십시오 친절하게 제대로 아니야 확실하게 워크샵을성인교육은 이렇게 워크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눈빛과 아 이게 저분들도 헤매던 분들인데 이렇게 사니까 이게 아 이게 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에, 이해를 하는게 아니고 책과 유튜브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라도 이해를 해야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려면은 실제적으로 와서 실전 실전을 배우셔야 돼. 요 실전을 배운다는게 아니고 실전에 참여해 보면은 배우지 말라고 그도아 이래서 내가 지금 5년 동안 이루고 헤매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딱 한번 두번만 오더라도 느낌이 탁 틀려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반을 하나 더 증서를 하더라도 저는 계속해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